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업데이트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하성운, 철친의 특급 듀엣, 우리들의 블루스 OST로 뭉친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가수 하성운의 특급 듀엣이 성사됐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 제작사 미암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방탄소년단 지민과 하성운이 t v 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지민의 감미로운 음색과 하성운의 매력적인 마성의 보이스가 이번 노래를 더 빛나게 감싸주었으며 환상적인 하모니로 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절친으로도 유명한 지민과 하성운. 두 사람의 협업이 성사되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 제작을 맡은 프로듀서 송동훈는 지민. 하성운의 보이스와 우리들의 블루스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수많은 곡들을 찾은 끝에 드라마에 절묘하게 어울리는 곡으로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원하는 드라마다. 노희경 작가와 웰메이드 드라마들을 탄생시키며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이병헌, 신민아, 하성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등 대한민국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는 TVN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 한편, 지민과 하성운이 참여한 우리들의 블루스 OST는 25일 0시 각종 온라인 응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